부라만 니고 입어가지고 계 하는 그.. 아니 나는 그렇게 하신 거없는데그렇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저는 <웃음> 겠습니다내 <알겠어요. 웃음> 이름 왜 그렇게 부르는데? <웃음> 전 야주씨 <언니 아저씨>. 자자 <웃음> <웃음> <자>, 지방망 서거라!! 로반이반두번 열어 볼! 어! 한 명이 없어요! <웃음> 한명이 <명은> 내가 묻어버렸다 이두 번은 없앤다는데? 화나하면안 돼요, 화나하면안 돼요, 화나하면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 오늘은 리플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리고 또 반이라는 게나 혼자 운영이 되면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지의를 내려주시도록 하겠다. 오 네. 그리고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할 건데 네. 자 일단 현주소 구독자 60.3만명 조회수 평균 15만! 오 네, 지금 이러고 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봐주시는 이제 리플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 셨더니요. 네. 여러분들 없으면 저희가 없어요. 음. 우리 사천한 분들 덕분에 <웃음> 여기까지 왔어요 앉으세요. 반, 아, 반장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반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게 진짜 반장님이 잘이끌어주시 아, 거예요. <웃음> <웃음> 기준. 아너리그래 기준돼. 조용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조직화를 시킬 겁니다. 저늘 네. 가는 내 마음대로 하고요. 네. 투표 같은 거 네. 없어요. 일단 부반장 유준호. 끝 지지합니다. 이제 아니, 저의 어차피. 리플레이 파트너로서 저한테 카톡 하나 맨날. 카톡. 내 파트너 가르치고 세. 돌아든요다 뭘로 걸려을 잡았다. 아니 진짜 비열하네. 그러네. 아니 그걸 이유로 해? 이거 이번 짜르지면꼭 먹어주세요. 제가 왜부반장이 가장 중심에 연장한다? 있는 사람이기도 아. 하고 그럼고 표도 어차피 열어줘요? 표도 많아 원래 입대기 부 반장하고? 입대기 많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그림이 제가 반장하고 준언이부 반장하는 게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나도 나도 축하드립니다 나이스이네요 제 역할은 건가요 아. 저의 말을 잘 들어서 이 분들을 저 대신 통수를 해주는 역할 또입안 아, 아, 아안 아프고 제약된가네 뜻대로 흘러가기는 하는데네 그렇게 부 반장을 전했고 영둥이는 부부 반장 부부? 이게 뭐야? 주부의 반장이라고 주부의 반장에요부은 뭐를 나요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주부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아. 아. 그냥 그거네요. 아, 제일 미... 노예를 아. 대신해서 뭐, 내리내려 하면 최소의 피해자. <웃음> 그리고 제 꿉은 여애단장인데요제 네. 꿉이 리플 내에서 연애 감정이 가장 많이 발산시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좀 달달한 눈빛이 보내기 때문하착이좋 연애 단장으로선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그 제톱이랑 네. 이제 아무도 한번 붙이면 <웃음> 아, 너무했어요. 아아아아아 연애 아 콘텐츠 아 쪽으로 빼는 게 맞아. 남자 주인공 그런 아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애 한장으로 네. 당했지만 여기 이 자리 없죠. 네. 이 영상 보시고 알게 되겠죠? 무섭다고 <웃음> <못 웃음> 하잖아요. <하셨는데? 웃음> <웃음>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보고 있네. 너무나 멋져요. 연애 <웃음> 한장. 연주는 홍보단자. 홍보단자는 어, 어, 뭘 하나요? 리프를 홍보해야죠. 음, 댓글도 많이 음, 쓰고, 음. 음. 어. 댓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주현이는 섭외단자. 왜 제가 섭외단자일까요? 주현이는 이제 스트리밍도 하시고, 아니, 네. 발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이근 어, 우리. 네. 30 뭐야? 진짜 좀 높은데요? 좁은데? 되게 작기는 해요. <웃음> 짱데? 네? 짱데? 아, 진짜, 진짜 허용으로? 네. 네 이제 우리 막 콜라보도 하고 많이 한 네. 건데 음. 섭외 능력이 뛰어난 지더라고요어 어, 어.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현이의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겠다 미연아도 어. 좋겠다 음. 음. 그래서 음. 섭외 단장, 섭외 음. 단장으로 아. 되고요 주현이는 응원단장입니다 감사합요 어. 아. 네.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승이 음. 포칼 스크대에서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대면을 추기도 한 건데 인공이 네. 없어지면서 볼수 있는 게되아 <웃음> 맞아, 맞아요 맞아그는 맞아. 거예요 이거 완전 날목이네요? 게... 맞아요 맞혀요저 저 같이 준호 씨가 같이 추면 같이 해아 보여요? 시다 막으래요 저 부모 관장이랑 말 들어야 돼요 자셔야될것 같습니다 싸지 없네 <웃음> <웃음> 그래서 부모 단장으로 정했습니다 불만 있으신 분? 맞니불있니 지금 안 추는 게불만이요 잠깐만 한번 보여줘 하나 둘고 고, 다, 응. 와, 정말, 와는거무 너무, 맞아요무아요 맞아요 무 너무, 너무, 너무, 야 너무, 너무, 너졌어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네,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별로 이제 컨텐츠 계획을 제가 짰는데요. 네. 4월엔 동거생활을 찍을 거 같아요. 와, 진짜 진짜 한 분할. 얼마나 혹시? 뭐한한 한 달. <웃음>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당을 찾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결. 어... 음, 우결. 월에 우리 결혼했어요. 해가지고. 네. 유진아이랑 영도웅이를 추천합니다 우와 왜죠? 잘 어울려요 저저 의견 있습니다 유진 제코 말고 아, 다른... 다른 사람을 해주세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무뭐 치고 싶나? 너 뭐야? 나 부...부반장인데? 아, 왜 고부반장이에요? 야, 야 부부실라 그만해요 뭐 치고 싶어? 누구랑 누구랑 하지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아직 못 정하시고 아직 거. 못 정했다는 거죠 아직 못 정하셨어 저저저 저... 의견 내도 됩니까? 네. 아니요 저는 준홍공주님이 네. 우결했으면 좋겠어요 오~~ 네, 내가 누구랑요 누구랑 네, 그건 아직 모르요 너요? 아니, 아직 너요? 아니, 그냥 아 그냥 연주 할게요 아너지 설명을 자면 준홍오빠가 다정해지는 모습을 보셔 어. 여자친구한테는 이상한테는 어떻게 할까 가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죠. 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 동의해요. 어. 사람으로서는 이제 전부 다다정하니까 어. 어. 완전 다른 느낌으로 궁금한가 봅니다. 음. 그리고 6월은 없고요. 7월은 여러 엠티 가야죠. 오! 오! 오! 너무 좋아요. 어, 어떻게든 가볼게요. 어, 작게라도 크게라도 한번 가봅시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캠핑! 캠핑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와 캠핑도 오! 좋죠 캠핑! 5월 5결만 해도 남들하고 네. 다 하면은 6월까지해요 맞아요. 이거 후결이라도 댓글로 한번 추천 받는 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음. 그럼 댓글로 어떤 네. 커플을 보고 싶은가? 아, 이분이아 아, 와, 와 시청자 와함께하네면 아. 그래. 역시 소개단장. <섭외자>. 같이 가자. <와우>! 야, 대박! 추천해. 달당. 아이고, 아이다다 그리고 엔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T도 장소 섭외를 해야 되겠죠? 네. 섭외는 섭외 단장이. 이 장소도 제가. 섭외. 나는주수가 빠른 장소 알아볼게요. 춤추고 있을게. 이거가 멘티 갔다고 내가 홍보할게. 우리 티가요 우리 m 티가요나부 시간을 잘좀 신경 제주도를 섭외했다고요? 확인하겠다. 제주도로 간대요. <웃음> <웃음> 제주도를 통째로 <통신으로> 섭외하고. <섭외한다고요. 웃음> 아. <웃음> 삼분은 여름 룩북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는 거예요 제가 기대합니다. <웃음> 제가, 기대합니다. <웃음> 제가 기대합니다. 아니 그런 말 맞아요. 막막 구라만 입고 입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그 룩북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자신감 없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시리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시청자의 여운을 담아서 여름 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월은 아아 뭡니까? 시월의 신부. 와우.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월을우결했으면 시월이 결혼을 해야 돼요, 진짜로. 아, 근데 왜 연주, 영등 준호 결혼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셋 중에 누굴 할지 모르겠어 가지고. 아, 나아 셋이 하는 줄알았어 집에 있습니다. 왜저러들 항상 정훈인가요? 아가리. <웃음> 야부기잘라 조용히 쉬어. <중이시여>. 아가리. <웃음> 정훈이랑 유진이는 진짜 해야 돼요. 아... 음, 맞아 이쯤 되면 이제 할게 했어너네도 너무 오래 하면 안돼저거은 이제 할까안 했죠 그래서 어. 여기 진짜 할수 있을 때만큼 진짜 결혼처럼 해볼 건데 이제 스드메 좋다 오, 좋다 스트립쇼 <웃음> 드레이븐 <웃음> 드레이븐 예주사 예주사 나봐 역시 부부젤라 <부모젤러. 웃음> 그래서 수드에어 같은 것도 하고 시같치모도 간단하게 좋아요 좋아요 음. 저희 이제 막 사회 볼 사람 지금 막 오래 볼 사람 다 있잖아요 아, 그러네 음. 아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두쌍 시키는 게어떨다 그리고 1 2 월엔 겨울 앰다 가야죠 아니, 아니 해외, 해외 어떤가요 해외? 그거는 이제 주현 씨한테 물어보세요 해외 어떤가요 해외? <웃음> 아니 비행기섬면은 가능하다고 미국을 섭외한다고요? 야 나는 F 22 전투기 타볼래 <웃음> <웃음> 나는 미국까지 그거 배터 가고싶어요 <웃음> <웃음> 집는데 네가 좋아가지고 네가 <웃음> 좋아가지고 <그냥> 같이 가자 <웃음> 야 파도다 파도 한번 <웃음> 뒤져서 네. 이렇게 이제 1년 계획을 짰는데요 네? 제발, 잘해보자. 대박. 제발, 제발 잘해보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잘해보자 그, 괜찮은 거 아니에요? 좋겠지? 네잘해 보자 그 안무 있어? 잘해 보자 제발 <웃음> 음. <하자. 웃음>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계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분들 즐겨봐 주십시오. 오늘 영상.